자 이번 시간에는요. 내비게이터 안에 들어있는 셀렉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선택 기법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 액터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속성을 변경할 때도 쓰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조작, 저작 어, 저기 변환에 들어가셔가지고 위치를 이동시킨다든지 회전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선택은 그냥 클릭 클릭을 통해서 선택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여러가지 선택 기법이 있으니까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포즈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입니다. 액터로 병합해셔가지고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죠. 그럼 이렇게 대상이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주황색의 의미는 결국은 어셈블리 모드로 선택한 게 아니라 인스턴스 모드로 선택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여기 눌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색상이 틀려 있죠. 어셈블리 모드로 선택이 된 겁니다. 밑에 지오메트리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 상위 아버지가 선택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각이 하나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죠. 자식이 예. 자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자고요이 자식을 이 자식한테 이 부모한테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씩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걸 눌러놓고 선택하면 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랑 얘랑 같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혼나는 겁니다. <웃음> 아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 위치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예, 빈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또 옮길 수도 있고 도미액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셈블리 그룹화시킬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자 일단은요 조금 줄일까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두가지가 있죠 이렇게 제가 어, 이 카티아에서 두가지 서버 어셈블리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쪽이 있고요 이쪽이 있는데, 사이드 부분을 잠시 숨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 부분만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것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선택은 클릭, 클릭해서 나갑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찍으시고, 두 번째 버튼은 컨트롤 키로 이렇게 추가해 나가면 되고요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슈퍼트키를 누른 채 선택된 거를 다시 찍으면 선택된 거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컨트롤 키는 더하기, 슈퍼트 키는 빼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슈퍼트 키를 누른 채 클릭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선택의 일반적인 방법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선택하느냐, 또 어셈블리 모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는 것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상별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두 가지를 선택하고, 세 가지를 선택하고요. 색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노란거로 바꿔보자. 그러면 색상별 선택을 해놓고 하나만 찍어도 같은 색상을 가지는게 동시에 선택되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 상당히 유용하죠. 예. 그런거고요 인선선택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거 있죠. 예전에 했던 솔리드웍스 기어박스 안에 들어있는 변환된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원본 솔리드웍스 파일을, 원본 파일을 열어가지고 솔리드웍스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수정사항이 이에, 얘한테 저장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걸 여는 순간, 원본 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제로 다시 했습니까?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아니요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원본 의 어떤 변경, 변경 사항을 무시하고 불러오겠다 이런 얘기고, 얘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겠죠. 저는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죠. <웃음> 예. 자, 마음을 가다듬고, 또 공부를 시작한다. 어 벌써 열렸습니다. 자, 좀 잔소리 하려고 그랬더니만, <웃음> 금방 열려버리네요. 자, 이쪽을 한번 보자. 이쪽에 보시면, 여 쪽에 있죠. 어, left 커버가 있고, right 커버가 있습니다. 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사실은 이네 가지 보시면, 요건 어떻습니까? 요거 볼트가 있고요. 이쪽 라이트 h t 커버에도 여기 안에 보시면 뭐가 있죠? 예, 볼트가 있습니다. 보라색의 의미는 뭐라 했죠? 복제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기가 귀찮은 겁니다. 선택도 잘 안되고 확대해서 이렇게 선택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환해서 평행이동 이렇게 거시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보실 수죠자 원래 위치로 근데 좀더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뭐가 되 여기 인선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하나만 찍어보시죠. 어떻습니까? 똑같은 복제본을 가지는 것들이 한꺼번에 선택되는 게 보이죠? 아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환해서 평행이동을 하는데 선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게 보이죠? 이쪽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시면 좀더 쉽게 우리가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보라색 같은 그러니까 인선스라는게 뭔지 아시죠? 외부 파일은 하나인데 물리적으로 탐색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은 하나인데, 우리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복지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만 복사본이라고 보시는 게 인선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좀더 빨리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미션 기어박스에서는 결국 인선스가 없고 개별 파일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의 단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홈에서 인선스 선택해봤자, 찍어봤자 선택되지는 않겠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인선선택이요. 구 내부 선택은 뭘까요? 네.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구를 누른 채찍 하면 이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클릭 클릭하면 구 안에 들어오는 것만 정확하게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형상이 많을 때 이걸 쓰시면 좀 편리하죠. 클릭 하시고요. 손 떼세요. 그 다음에 움직인 다음에 다시 한번더 클릭하면 구 안에 들어오는 게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구면에서 선택 클릭 파란색이죠 클릭해보면 아까 는구안이 완전히 포함된 것만 얘는 이런 식으로 구면에 걸치는 것까지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선택을 할때 여러분 거그 캐드 있죠 오토캐드에서 어떻게 합니까 윈도우즈 모드가 있고 크로싱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끄느냐 오른쪽으로 끄느냐 틀리죠 자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클릭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아 왼쪽이죠. 왼쪽, 예, 게오른쪽이 오른쪽으로 끌면 어떻게 됩니까? 걸치는 것까지 선택이 되죠. 그렇지만 왼쪽으로 이렇게 끌면 완전히 포함되는 것만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점선이 죠 빨간 점선 상에 걸치는 것까지 다 선택이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완전히 포함된 것만 선택이 되는 거죠. 요 조금만 끼어 있죠? 이 부분 보십시오. 대충 걸쳐있으면 축같은 경우는 대충 걸쳐있으면 서 이게 선택이 안되죠. 자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지? 전부 선택한 컨트롤 A죠. 뭐 전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눌러놓고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컨트롤 A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약간 다른거예요자그 다음에 컨트롤 A였고요. 셀렉션 올렉트 네, 콜라보레이션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가시액트 뿐만 아니라, 모든 콜라보레이션, 지오메트리 모두 다 선택된다는 거. 그러죠 그니까, 만약에요, 제가 이 부분을, 자, 이건 끄고요이 부분을 조금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고스트로 변경하죠.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고스트로 바꿔볼까요? 됐죠? 약간 이렇게 투명, 뭐라 하냐, 유령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저작에서 뭐 2D 이미지도 하나 대충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직경도 하나 이쪽에서 직경 다음 번 달아보죠. 클릭, 클릭하시고요. 클릭 그리고 거리, 면에서부터 면까지 한번 달아볼까요? 이 앞면 있죠? 앞면에서부터 앞면이 선택이 안됩니다. 잘못 잡았어요. 그렇죠? 거리각도 이 앞면 찍고요. 쭉 돌려가지고 제일 뒷면 있죠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 전체 거리가 얼마다 약 이만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잠시 또 숨기겠습니다 숨기면 컨트롤 a 해보시죠 그러면 다 선택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숨겨놓은 거는 선택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A 하면 이 선형은 선택이 되나요? 주황색으로 안 바뀌죠.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점무 선택. 선택 반전은 뭘까요? 현재 선택된 거는 자, 보죠. 그렇죠? 선택되지 않은 액트를 선택하고 선택된 액트는 선택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 자, 보죠. 그렇죠? 이 부분을 몇 개를 선택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선택 반전해 볼까요? 그러면 선택 안된게 선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 숨기기와 고스트 선택 취소하기. 이건 뭐가 될까요? 자 현재 선택 상태에서 숨겨진 액터와 고스트화된 액터를 제거한다. 자얘다 체크하고요. 이 부분을 잠시 숨길까요? Ctrl A 전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스트까지 다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선택할까요 이건 다 선택하죠 다 선택하고 콜라보레이션에서도 다 선택하고요 얘를 찍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두개가 다 선택됩니다 패널까지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숨겨진거 있잖아요 고스트 숨겨진거는 선택을 빼고 싶습니다 이거 눌러보면 선택이 빠져나가는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선택 대상에서. 왜냐, 고스트란 숨겨놓은 거는 내가 지금 작업 안 하려고 숨겨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그렇죠? 만약 이런 착정한 게한 뭐, 한 10개 있다.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어떤 거는 숨겨놓고 어떤 거는 보이게 해놓고 숨겨놓고 보이게 해놓고. 일일이 보이는 것만 선택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아예 그냥 다이걸 눌러놓고 선택한 거 중에 선택이 체크해지 된 거는 선택에서 빼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건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게시되지 않은 액터 선택 이 어떤 뭐 쓰리비아 스튜디오 와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관계없습니다 우리 공부 범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선택하기가 있고 콜라보레이션 선택하기가 있습니다 아 이게 뭘까요? 자 적정을 일단 해제하겠습니다 아, 다시 켜볼까요? 예 그럼 몇 가지만 좀 빼고 빼겠습니다 잡으십시오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실 것 같은 BOM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선택하기라고 되어있죠 자, 선택을 해제하고요. 밖에 찍으면 선택 해제됩니다. 지오메트리 선택이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 이둘다 체크되어 있죠? 둘다 체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선, 안에 들어오는 콜라보레이션? 또는, 어, 그렇죠. 지오메트리가 다 선택이 되는데, 만약에 지오메트리 선택을 해제하고 이렇게 범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콜라보레이션만?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지오메트리는 켜고, 콜라보레이션을 꺼버리면 이렇게 범위 잡아도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둘다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선택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안 되냐고, 묻지 마시고, <웃음> 이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둘다 체크되어 있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너무 제가 장난을 많이 쳐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요 원래대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은 콜라보레이션 만 선택을 해 주고요 지오 메트는 해제하고 콜라보레이션 만 선택한 다음에 뭐 하면 되겠습니다 숨기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인풋은 놔두고요 사이드는 잠시 끊어 놓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BOM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워크샵 있죠 워크샵에 오면 BOM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여기에 뭐죠 지오메트리라고 했고 여기에 파트라고 그랬고요 위에는 게 어셈블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오메트리 가지고 만들어 보죠 현재 가시 지오메트리 눈에 보이는 지오메트리 가지고 BOM ID를 생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테이블 보이게 하기 하면 밑에 보이죠 그렇죠? 요렇게 확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참, 재밌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렇죠? 콜아웃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선택, 지오메 선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오메트리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에서 지오메트리 켜져 있어야겠죠? 콜라보레이션은 뭐, 당연히 뭐,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쭉다 선택하면, 지오메트리가 선택이 되고, 콜아웃 생성하면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죽이겠습니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쌀벌한 세상이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BOM 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호 겹치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정렬하는 거란지 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또 정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지고요? 이 마그네틱선 가지고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서 본다 그러면 콜 아웃이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지오메리 선택을 해제하고 컨트롤 A 눌러보시죠. 그러면 얘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죠. 얘의 예, 예,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쭉 내려가지고 속성단 바꿔보자. 원 내부의 색상을 좀 다른 거라고 이렇게 쉽게 바꿀 수도 있겠죠. 바꿀 수도 있고요. 안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일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겠고 그렇죠? 자, 이거 선택이 안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이 귀찮잖아요. 이렇게 선택하기가 그러니까 좀더 빨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콜라보레이션만 선택하기 해놓으시고 컨트롤 A 안 위에 전체 다 이렇게 범위 잡으면 콜라보레이션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 것까지 선택이 돼서 그래요. 살짝만 걸쳐도 어떻게 든 BOM이 이렇게 선택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BOM은 이렇게만 해도 BOM은 어떻습니까? 이 빨간 줄에 걸치기 때문에 밑에 빨간, 빨간 줄 있죠? 걸치는 부분은 빠져나가겠죠? 완전히 포함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한꺼번에 좀더 빨리빨리 뭔가를 바꾸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붉은화 살표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선 유형을 그래서 그렇죠?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 종류를 점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더 다이나믹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더 체계적으로 한번 꼭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